하나의 몸에 달린 두 개의 머리, 네 개의 눈은 차마 마주 볼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불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려운 이 모습은 진짜가 아닌 그림만으로도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충분했죠. 이 존재, 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두려운 형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야차나 괴물일까요?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이 존재. 사실은 머슴입니다. 아니죠, 돈도 못 받고 일하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머슴도 아니고 그냥 종이에요. 대체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분이 어쩌다 인간들 종로를신나 하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쌍두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쌍두기 이야기는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옵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소공주동에 있는 한 집이 오늘 이야기의 무대죠. 이 집에는 신막정이라는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요. 새집에 온건 좋은데 문제는 신막정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자꾸 남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목소리는 신막정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마치 자신이 그 집의 종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왜종로릇 타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이 목소리도 신막정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목소리 귀신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귀신이라도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필요한 걸다 가져다 준다면 구속기보다 오히려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막정과 아내는 그 귀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고요? 시키는 일을 하긴 하는데 시도때도 없이 먹을 걸 달라고 보채는 데다 음식을 주지 않으면 바로 화를 내면서 괴롭혔거든요. 종처럼 부릴 수 있는데 이 정도 야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밤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할때 침상 밑에 엎드려서는 키득거림이 없고 귀신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귀신이 자기도 따라가면 안 되느냐면서 졸라댔거든요. 게다가 이 귀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엄청 무섭게 생겼습니다. 형체가 안 보인다고 했으면서 무섭게 생긴 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루는 귀신의 모습이 궁금해진 신막정이 내가 이 집에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나는 아직까지 내 모습을 모르니 벽에 내 모습을 그려서 알려달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귀신은 만약에 진짜 제 모습을 그리면 주인님께서 너무 놀라고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리기가 싫다며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전까지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혀놓고는 이제 와서 주인 핑계 대봤자 먹힐 리가 없죠 신막정이 다시 한번 벽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이야기하자 귀신은 벽에 자기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 진짜 놀라고 무서워할 만한 모습이긴 했어요 두 개의 머리가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형상이었는데 머리에 붙어있는 눈네개는 새빨갛게 빛나는 것 같아서 그림을 쳐다만 봐도 두려워질 정도였으니까요 두려워진 신막정은 얼굴을 가리고 빨리 지워버리라고 했고 그러자마자 벽에 있던 그림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귀찮고 변태스러운 데다 식탐이 많긴 하지만 또 쓸모도 많은 안보이는 종 정도였지만 모습을 알게 된후 귀신은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신막정은 귀신을 없애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귀신 몰래 한 도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며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집에서 몰아낼 수 있는지 물어보았죠. 도사는 만약 그 귀신이 또 배가 고프다며 먹을 걸 달라고 한다면 들쥐고기를 내줘라 그렇다면 그 귀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신막정은 들쥐고기를 구해서는 노릇하게 구워 실렁 위에 두고 귀신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귀신이 돌아와서는 오늘은 먼 곳까지 놀러 갔다 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며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막정은 미리 준비해뒀던 구운 들지고기를 내주며 내가 우연히 맛있는 고기를 얻어서 내게 이 고기를 주려고 기다리는 참이었다고 너스레를 떨었죠. 멍청한 귀신은 한점 의심 없이 들지고기한 접시를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죠. 주인님이 나를 속였다고 나는 들지고기를 먹었으니 곧 죽게 생겼다고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신막정의 집을 떠난 귀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막정과 아내는 이 집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을 세 놓고 자신들은 다른 곳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쌍두기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이미 흥미롭긴 하지만 이야기를 파고들수록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이 귀신은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사람들이 그림조차 보기 두려워했던 걸까요? 왜이 귀신은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인간의 시중들기를 자처했을까요? 그리고 왜이 귀신은 하필 들쥐고기로 퇴치되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궁금증들과 함께 어떻게 이 귀신을 소재로 쓸수 있을지까지 다뤄볼 테니까요. 다음 주 영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